또한 여기도 레프리젠트가 나와 있고 이쪽도 레프리젠트가 나와 있고 같은 뜻이란 얘기지 네, 그죠? 네, 같은 뜻이란 얘기야 요거하고 어, 뭐 이렇게 해갖고 삐뚤어지니 똑같이 삐뚤어지네 나는 미술안 하길 잘해 자, 랩틀라타 했는데요 랩저 텍스트 안에서 랩틀라타 했는데 웃음을 나타내는 거 맞아요? 네, XD가. 자, 이팀뭐 받아? 동그라미 하나 쳤지? 네. 여기도 또이팀또 나왔지? 아, 네. 각 받는 걸 찾아야지. 이게 공부야 XD, XD. 어, XD 받는 거야, 오케이. 얘는? XD. 얘도 XD? 어, 네. 얘도 XD. 어, 여기 있네. 그지? 네. 오케이. 자, 됐어요, 네. 어, l u g h i n g for 네. face니까 웃는 표정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네. 웃는 표정을 보여준다는 얘기고, 네. 자, 그 다음에 네. 여기가, 여기가 확줄이 내고 이네 이게, 이제, 멍한 채,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수동일 때 멍어 된 채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입을 연 채, 입을 벌린 채. 그치? 맞아요? 어, 네. 어 웃는 얼굴이잖아. 네. 하하하. 입 벌린 채. 엔드 네. 나오고 같은 변렬구조니까 얘는 얘하고 같이 걸려야 돼. 얘도 목조르죠? 네. 눈은 닫힌 채, 이렇게 되지. 네. 그럼 얘는 얘하고 또변형구조가 되지. 네. 이렇게. 무슨 관계야? 수동관계? 응? 어, 커머징이 나왔는데요. 꽉, 눈은, 어, 닫은 채, 까문 채. 아, 표정을 내가 칠 수가 없다. 입은 열고, 눈은, 눈 까문 채. 완전히 타이틀이니까, 그지? 네. 어, 그래서 x 는 뭐야? 단어가 아니란 얘기죠? 네. 어. XE는 단어가 아니고, 이모티콘이다. 네. 라고 나왔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콤마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계속적, 어, 계속교용법에, 어, 그게 관계대명사. 계속교용법에 관계대명사가 출몰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바꾸라는 얘기냐면 접속사 플러스 어. 뭘로 바꾸라는 얘기니? 대명사. 접대하라는 네. 얘기야. 알겠어? 컷 어. 맞추고, 이상하게도 어. 받아니이마컷 맞추고, 귀시안 어. <웃음> 하면 접대하라는 네. 얘기야. 네. 응. 어. 접속사. 접속사는 되게 이제 엔 n d 아니면, b 아니면, for 아니면, 뭐, 너 같은 거 써주면 되거든요? 이 중에서 하나 고르는데, 거의 99%가 엔드죠? 네. 엔드 결정해주고. 대명사는 뭘 받아? 이모티콘인가요? 네. 음, 문자의 그룹이다라고 하왔어요 이모티콘. 이모티콘이니까 뭘 네. 받아? it. 그럼 이렇게 형성돼서, 퀴치는콤마 엔드, it다. 그치? 네. 이렇게 잡아내면 됩니다. 서술적법이기 때문에, 데리고 온다. 데리고 온다는 얘기야, 얘를. 네. 그리고 그 이모티콘은 뭐다? 일단의 뭐다? 어, 자, 이제. 글자들의... 아니면 뭐다? 상징들이다, 됐지? 상징들다. 근데 문제는 뭐니? 이게 p p 라는거예 바로 얼굴 표정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어지는. 그럼 이게 이거 꾸며주는 거니까 이 사이에 뭐가 생겼됐다고 보는 거예요? 뭐야? 아. 이 죽격관계능에서 불었어 생략을. 맞지? 네. 그러니까 네. 결국 비유주도 투 원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음. 요 형태 상당히 중요한단 말이야. 이 추적 포인트니까, 그래서 한 거야. 여기, 요거, PP다. 알겠지? 어. 비유주도 투원형이나, 왜냐면, 요럴 때, 요럴 때, 주가 3월일 때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주가 3월일 때, 비동사 나오고, 유주도 나온 다음에, 투원형이 나와요. 이렇게. 플러스 원형, 루트버우, 이렇게 나오 이빌리번도 풀어야죠. 사도를 껴. 서머리잖아요. 쭉. 네. 사물, 네. 그렇죠. 얘 꾸며 주니까 이거 쉬운 게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웹푸엔스는뭐 없이 나타내다. 상징하다라는 뜻이니까 얘는 자, 고물에 나온 단을 이용해서 만약에 쓰다 그러면 쓴벌에다가 여기 상징이잖아요. 네. IG 이 e 붙이면 동의어가 돼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스탠드. 상징하다, 스탠드 뭐 없이 상징하다라는 뜻대가 보면 이 스탠드도 <웃음> 스탠드 프로, 오퍼또뭐 있니? 미. 이런 것도 있나요? 네. 뭐 없이 나타내다. 지, 싱글라이즈, 어, 랄프 겐트 어, 이런 단어도 기억해야 돼. 그럼 칸딱 끊어놓고 들어갈 수 없는 거. 그러면 하나, 둘, 셋, 네개 중요한 나머지, 이게 응. 답이야. 아무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위드가 있고는 특수한 뭐 군사구문. 자, 우리 지금 문법적인 상황들이 막 들어와 있잖아. 분사구문 특수한 분사구문 응. 해석하는 법까지. 목적은 목적과 한 채. 한 채. 자, 요거는 된 채야. 감겨진 채, 눈이. 그래서 눈 감고, 입 빨리고, 뭐 이런 웃는 표정. 이게 이모티콘으로서 XD라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콤마플로스대속적용법에 관계되면서. 그지? 요거 나왔죠. 거기다가 또 뭐도 나왔어? represent의 미 파악까지. 그 다음에, 주격 관계 행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까지. 그죠? 어, 요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후치수식일 때 가능하다. 후치,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후치수식에서 가능하다. 그치? 요거, 체크해야 돼. 아, 뭐 중3시험이라고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이거 가지고 이제 영작도 해야 돼. 끊어주면. 어, XD는 또한 이런, 이런 것들을 나타내줍니다. 아, 웃음을 나타내줍니다. 어, 있서텍스트 속에서.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이게, 자, 이게 어면서 그것은 XD는 보여줍니다. 뭐야. 웃는 표정, 웃는 얼굴 보여줍니다. 어떤 채? 위드 목적어, 목적보, 이 형태. <웃음> 그래서 바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아, 뭐야. 입은 어마운트죠 입은 벌린채, 오픈, 연채, 벌린채. 그 다음에 눈은, 아이즈는, 감는 것에, 클로즈, 감은 채. 꼭 타이틀이 이렇게, 그렇지? 네. XT는 단어가 아니에요. XT는 어, 이모티콘. 바로 이모티콘입니다. 그리고 그 이모티콘은 바로 일단의 어. 뭐다? 음. 글자들이 거나 아니면 사용되어 상징들입니다. 되는구나. 사용되어지는 뭐나타내는데뭘 나타내요? 어, 얼굴 표정. 그렇죠? 그렇죠? facial expression. 어? 이렇게 끊어가야 돼. 연결까지. 그러면 머릿속에서 우리가 다시 아까 앞 했던 말들을 정리를 하면서 거기다가 영어를 꽂아놓으면 되겠지. 네. 하나씩 하나씩. 너무 그 안쓰